그러나 그것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고 신체의 변화도 아주 중요하나 우울하고 침울한 이때 너희들이 그 건강에 하루의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거기에 집중하고 또 행복감을 느끼며 너희들의 우울인 우울하고 스트레스 받는 그 같은 마음을 너희들에서 제 또렷 날려보내는 것 그것이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다. 모든 백성들의 공포와 불안과 우울과 침울 속에서 너희들이 마음이 우울해지고 침울해지면 그 병마에 지는 것이다. 그 병마에 너희들이 이길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너희들의 한두 가지를 집중하고 그것으로써 너희들이 열심히 하는 것을 써서 기쁨과 행복을 얻는 걸로 너희들이 우울하고 침울한 그 같은 것을 버려야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사람들이 지금 이 병마 때문에 운동을 하지 못한다면 병마에 너희들의 그 우울증과 자신이 활동하지 못하는 그 우울증이 겹쳤을 때 그는 거기에 지게 되어 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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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의 운동을 일찍서부터 하라 한 이유는 그와 같은 의미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며, 하늘의 운동으로서 너희들이 몸의 신체에 변하는 데 기쁨과 행복을 느끼며, 너희들의 육신을 움직여서, 육신과 정신이 너희들이 우울하지 않으며, 너희들이 침해하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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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 31일 06시 11분 <웃음> 병마에 시달리고 병마가 무섭고 활동하지 못함으로써 우울해지며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움직이지 못하고 모임이나 회식이나 체력 단련 같은 것을 할수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꾸준히 하던 사람들은 더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게 하다면 그 병마에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늘의 운동으로서 체력을 단련하는데 단련되는 것에 기쁨을 느끼고 자기 육신이 건강해지는 것을 느끼고 운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래서 마음과 정신이 건전하도록 할수 있도록 그리 미리 준비를 시켰던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충성을 다하느냐, 양다리를 걸치느냐, 그리고 항상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냐, 여러분들은 아버지께 충성을 다하는 백성으로 거듭나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는 자본을 투자해서 전문가에게 영상을 의뢰해서 유튜브라든지 전문적인 사업을 실시하도록 그리 준비를 했습니다. 경비는 많이 들어가겠지만 전문가와 전문가가 아닌 것에 그 차이점은 너무나 많아서 5개월 동안 모든 힘을 다 쏟아 전략을 투구하여 전문가로 하여금 수고비를 주면서 신년에부터 시작할 것입니다.